예, 안녕하세요 오징어 순대를 할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내장을 빼야돼 오징어 순대 하는 거 이렇게 조그만 걸로 응, 해야지 큰 거는 너무 크니까 이 속에 는 내장을 깨끗이 다 이렇게 빼줘야 돼 야. 뼈도 빼주고 뼈 응. 입만 쏙 빼주세요 안에까지 깨끗하게 해야돼 어징어팔도 깨끗이 해야지 써야 되니까. 이게 돼지고기 갈은 거예요. 이거한 150g 돼요. 어징어 다리를 돼지고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다져야 돼. 그래서 이거 넣고 표추도 잘게. 여기는 어징어 여기 순대는 여기 저기 에 뭐지 습주나물 넣 데쳐서 꼭 짜서 다져서 넣어도 되고 이건 자기 본인의 취향이에요. 넣고 싶은 대로. 당근 고추 두부 반모 꼭 짜야 돼 물을 아 삐삐삐 나온다 두부가 우와 물 나온거 봐 칼로 이렇게 으깨줘야 돼 잘게 곱게 마늘을 조금 넣어주고 소금 이제 먹어봐가지고 이제 입맛마맞서간 맞추면 돼아저기안 넣는 야채를 같이 넣고 해야 돼? 응? 상관없어. 고추, 부추, 참기름 좀 넣고. 근데, 전분가루를, 이제 이게 좀엉키 엉켜야 되니까, 전분가루 좀 넣고, 계란, 계란 하나 깨서 넣고. 숟가락 너무 크지 않냐? 조금만걸로 내야 되겠다 음. 이렇게 하고 너무 많이 넣나 속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웃음> 조금 너무 너무 많이 넣었나봐 오징어 두 마리인데 속이 왜 이렇게 많아 어? 너무 많이 넣나봐 아니 오, 오징어 발을 넣으니까 많아져버렸어 자 됐어 이렇게 찌면 되는거야 큰 거머리 같네 <웃음> 거머리? 그 네. 아이 진짜 거머리 <웃음> 그 그렇게 큰게 어딨어 피빠라 먹은 대형 <웃음> 대왕거머리 같아 야 거머리 그 피빠라 먹으면 배가 빵빵해 이건, 이거는 건이 뭐야 응? 그라탕 너? 같은 거 해도 되겠는데? 응? 그라탕 같은 거? 그라탕? 아니 부침개 해야지 너무 많네 부침개 한다고? 응 전자레인지에다 쪄버릴까? 전자레인지에다 해도 돼를 전자레인지에다 해도 지 그래? 응. 아 그냥 쪄 셧에다 물 붓고 오징어 순돼 가지고 고글고 주무시네. 으음, 이 미쳤어. 넣죠, 주무시나 이거 오징어 안에다 전분 넣어야 되는데 안 넣대요. <웃음> 아니, 오징어 이거 양념 넣기 전에 오징어에다 전분 넣고 이렇게 해야지. 오징어가 저기속이잘 붙는데 그거를 내가 또 깜빡했네. 됐었죠 와다이번나 배가 터질 것 같아 <웃음> 배가 다 터질 다것 같아 <웃음> 와 김치하는 <한> <웃음> 이거요 너무 너무 많이 넣으면 이거는 가정에 이거 오징어가 찌그러져 갖고 요리 줄줄줄줄 나오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우리 조금 나가지고요 덜어냈어요 음, 이제 식으면 이거 썰어야지 와 통통한 다7만 넣으면 돼 7. 응8이나7 예? 네. 음, 귀엽네 귀여워 네. 라져 버렸네 이게. 어징어가. 응. 더 볶까? 식으라고 나도 이 어징어 속에 넣고 너무 많이 만들어 갖고 속에 넣고 남은 거를 월남쌈 그거 뭐 이거 이름이 뭐야? 월남쌈 이요 네. 아까 물 붓고 이거 베이 뭐 무슨 뭐뭐 뭐라고 하잖아요, 이거. 나이스 페이. 나이스 페이. 깎아 썰까요? 응? 깎아 썰리로. <웃음> 나 때문에? 뭐라고? <오>. 따르 <웃음> 내가 장갑을 안 끼고 하요 아우 막 여름이 더우니까 땀나가지고 장갑이 안 들어가 그래서 장갑 안 끼고 그냥 하는 거요 오징어 순대만 살줄 알았더니 속이 남아가지고 <웃음> 속이 남아가지고 이거 이거 맛있어 이것도 같이 먹으면 배고파서 배고파? 점심을 안 먹어서 배고프지 이거 맛있게 먹으면 되겠다 와 붙었어 먹어고 아, 익었어요. 뜨거워. 아직 덜 익었어. 이거 엄청 뜨거울걸? 응? 엄청 뜨거울 거라고. 아하 고추에 넣냐? 소스 응 음, 소스 만든기 하나 식초 반컵반컵 이거 하나 조금 고춧가루 깨소금 끝났네? 끝나시오 뭐 맛있겠네 맛있겠어? 하 <웃음> <웃음> 맛있겠다 우리 아들이 아이고 점심을 안 먹었으니 얼마나 맛있게 보이겠어? 응? 맛있게 드세요. 오늘요 오징어 순대 내가 더운데 그냥 이거 했어라. <웃음> 근데 맛있긴 맛있네요. 내가 하나 안 먹어봐도. 응, 감사합니다. 오징어 순대. 어 이게 내가 같이 따라오네. 얘가들 잘라줬어. 잘라줬어. 응? 들 잘라. 응. 어 여디가? 어디? 응 아, 됐네. 얘를 이것저것 먹는 건가? 얘는 초장 찍어 먹는 건 아닌가? 아니야, 상관 찍어 먹어 괜찮아. 음 맛있어. 맛있어. <웃음> 아, 얘 음.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응. 음, 음, 맛있어요. 아, 내가 오징어 순대 많이 먹어봤는데. 이게 얘가 음 니가 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엄마가 한 거니까 맛있지 다른 거는 조금 막 느끼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맛있다. 이거, 어? 이거 잘라? 이거요? 음. 이거 잘라야 돼 음. 이거 재밌는 거 보면서 먹어야겠다 <웃음> 와다먹어볼까 니가 응. 아버지께 좀 남겨놔야 돼응아 이거만 응? 이거만 먹으면 예더 네, 먹어 요, 요만 하나, 이거 다 먹고 이거 하나만 남겨놔 응? 네. 와 얘는 아직도 뜨거워 왜 네, 그래? 네. 아 맛있어